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산업재해 발생 보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관련 규정을 한번 살펴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 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을 살펴보면 이랑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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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인해 결근 등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 3일 이상 출근하지 못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산업재해에 해당이 된다 안된다라고 사업장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여부에 관해 의구심이 든다면 선제적으로 산업자의 조사표를 제출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만약 사업장에서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 산업자의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승인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산재 은폐로 간주될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산업자의 발생보고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